어느덧 절반을 넘겨버린 2019년 상반기 그 와중에도 많은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은 상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5월과 6월에 발매하는 기대작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빠진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서 공유해주시거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워 Z는 떼거지로 나오는 좀비를 소재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동명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3인칭 슈팅 게임으로 5월 8일 한국어판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됩니다 마치 레프트 포데드를 연상시키는 4인 코업 시스템으로 영화판 월드워 Z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좀비 탑이나 좀비 웨이브를 구형하는 등 많은 모티브를 소설 영화할 것 없이 게임에 녹아들어갔는데요 좀비를 막기 위한 함정을 설치하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좀비들의 진경을 늦추는 등의 다양한 전술적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릭터는 슬래셔, 헬레이저 등총 6개의 클래스가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무기 커스터마이즈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스토리 모드에서는 총 4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마다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각 에피소드의 배경이 단일 지역이 아닌 뉴욕, 예루살렘, 모스크바, 도쿄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스토리 전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 평소 좀비물에 흥미 있으셨던 분들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드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황폐화된 황무지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FPS 게임인 레이지의 후속작인 레이지2의 한국어판이 8년의 공백을 깨고 5월 14일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1, PC로 출시됩니다 배경은 전작으로부터 30년 후의 이야기로 울창한 정글과 위험한 습지 그리고 태양이 내리지는 사막까지 펼쳐지는 오픈월드 게임으로 주인공은 고향을 빼앗은 적대적 세력인 어소리티에 저항하는 바인랜드 지역의 마지막 레인저로 정의와 자유를 위한 복수를 한다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황무지를 달리는 몬스터 트럭을 포함해서 자이로콥터와 같은 비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좀더 자유도 높은 탐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3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예약 판매 중으로 예약 구매 고객에게는 초회 특전을 포함해서 같은 포스트 아포칼리스 작품인 폴아웃 76이 예약 특전으로 제공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게임성보다도 하반신 엑스레이 샷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스나이퍼 엘리트 V2 리마스터가 5월 19일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1, PC,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미 출시된 지 7년이나 지나 발매되는 리마스터로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된 해상도로 돌아왔는데요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가벼운 난이도로 평가를 받았지만 스나이퍼 엘리트라는 시리즈 입문에 보다 적절한 게임으로 무엇보다 닌텐도 스위치로 휴대하면서 엑스레이 샷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흥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나이퍼 엘리트 V2의 차기작이었던 닌텐도 스위치용 스나이퍼 엘리트 3얼티미 에디션이 올해 안으로 발매될 예정이니 평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속에서 원주민과 유럽 이주민과의 갈등을 그린 어세신크리드3 리마스터 한국판이 5월 21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닌텐도 스위치에선 많은 시스템 개선이 있었는데요 휴대 모드, 동모드의 해상도 대응 뿐만 아니라 H진동 추가, 무기휠 개선 등 인터페이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어세신크리드4 블랙 플래그부터 가능했던 자유 조준이 조이콘이나 프로 컨트롤러의 모션 컨트롤을 활용함으로써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터치스크린에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도 구축되었다고 하니 이 정도는 되어야 리마스터라고 할수 있을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게임의 접근성이 닌텐도 스위치로 월등히 커진 만큼 닌텐도 스위치만의 기능을 녹여낸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많은 유저들의 재미를 선사해줄 것으로 생각되네요 최근 발매하는 게임마다 성공하여 다시 주가가 급상승하는 캡콤의 사골전용 게임 바이오하자드 1, 바이오하자드 0, 바이오하자드 4가 HD 리마스터로 5월 23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게임성은 지금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출시되는 새 게임 모두 한국어를 지원하지는 않으며 국내 이숍이 e 아닌 북미 이숍과 e 일본 이숍 e 등 해외 이숍에서만 e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이오하자드 1과 제로의 경우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등이 대응되고 바이오하자드 4의 경우 일본어만 출시한다고 하니 한국 닌텐도에서 힘좀 써서 이런 명작 시리즈의 한국어 지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해외 이숍의 e 계정과 페이팔 계정만 있으면 쉽게 구매 가능하니까. 최신작인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의 여운이 남거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휴대용으로 즐기는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계 시리즈 누계 판매량 2천만 장을 돌파한 스퀘어 애닉스와 월트 디즈니의 합작품 킹덤 아츠 시리즈의 최신작인 킹덤 아츠 3 한국어판이 13년만에 3라는 메인 넘버링으로 5월 23일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1으로 발매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리즈 최초로 한국어가 지원되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하는 게임인데요. 캐리비안 해적이나 라푼젤,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등 13년이라는 공백을 메꿔주는 월트 디즈니의 다양한 캐릭터 역시 이번 작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판이 나오기 전인 1월 29일에 글로벌판이 이미 출시되어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스토리가 중요한 RPG 게임인 만큼 언어의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즐길 수 없었죠 첫 작품이 출시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9편의 시리즈가 출시되었고 막대한 스토리라인 중 킹덤아츠 1부터 시작된 다크시커 편의 완결편으로 킹덤아츠 3를 즐기시기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제공하는 킹덤아츠 시리즈의 스토리 요약을 한 번쯤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매일같이 맞고 채이며 울면서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헌사받는 영원한 동네북 진구의 목장이야기 한국어판이 6월 13일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 발매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베스트문이라는 이름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오리지널 세계인 시젠타운을 모델로 도라에몽에 등장하는 진구를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농장과 마을을 운영한다는 콜라보작인데요 기존 시리즈처럼 농작물과 가축을 보살피고 방대한 맵 안에서 곤충 채집 등 다양한 모험거리는 물론이고 오리지널 스토리를 통한 도라에몽 캐릭터들의 톡톡 터지는 매력이 이 게임의 신스틸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빠져들면 타임머신을 타는 시뮬레이션 장르의 도라이몽이라는 캐릭터의 시너지를 통해 캐주얼하게 빠져들 수 있는 게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메인 스토리보다 어느 순간 서브게임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세가 콘텐츠의 집대성인 용과 같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작인 용과 같이 5 꿈을 이루는 자 한국어판이 6월 20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됩니다. 기존 시리즈의 배경인 카무로초에서 벗어나 후쿠오카, 나고야 등 최대 5개의 도시를 무대로 하며 총 5명의 주인공이 메인 키워드인 꿈을 주제로 각자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하나로 연결되기까지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과 같이 제로 다음으로 중후반까지 호평받았던 퀄리티 있는 메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기존에 없었던 택시기사 키류 카즈마의 불타는 레이싱이나 이번에 플레이 가능한 하루카의 스트리트 댄스 배틀뿐만 아니라 배팅센터, 가라오케, 캬바클럽 재패 등 서브 콘텐츠 역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지마의 용인 전설의 택시기사 키류 카즈마의 장대한 드라마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락실이 성행하던 시절에 킹 오브 파이터즈와 함께 아케이드 게임의 흥행을 앞세웠던 SNK의 최신작인 사무라이 쇼다운 한국어판이 6월 27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1으로 출시됩니다. 하오마루, 키바가미 겐주로, 야규 주베이 등 기존 사무라이 쇼다운 시리즈에 등장했던 캐릭터가 다수 참전했는데요. 이전의 캐릭터 모델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킹오브 파이터즈 4팀과 대비하여 묵화를 제대로 표현하는 등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모델링이 어색하다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시리즈 중 많은 호평과 인지도를 받은 사무라이 쇼다운 1부터 4까지의 전투 시스템이 베이스가 되는 만큼 게임성만큼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노 게이지, 일성, BOE 등 전작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였는데요 전작의 강백이 한방에 반피가 다는 시스템까지 그대로 이식했는지 조마조마하지만 뚜껑을 따는 6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창작의 끝은 곧 끝없는 가시밭길과 같아서 유저에게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함께 선사해 주었던 창조 게임의 끝판왕 슈퍼마리오메이커2 한국어판이 올 6월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2017년 닌텐도 스위치 발매 이후 2019년 2월 14일 닌텐도 다이렉트의 뜬금없는 소식을 터트릴 정도로 극비리에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은 전작의 구성을 포함하여 드디어 미끄러질 수 있는 경사로가 생겼으며 투명토관 등 더욱더 많은 오브젝트가 추가되었고 고양이 마리오 등 다양한 코스튬과 늘어나는 피라냐 플랜트 등 적군 캐릭터 추가 그리고 3D월드까지 추가되어 풍부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제작 툴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레벨을 직접 디자인하고 다른 유저가 제작한 맵을 직접 플레이하는 게이머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즐길 수 있겠네요 제작 툴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유저들의 극한 던적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반기에 끝을 달리는 순간에도 그리고 이어지는 2019년 하반기에도 즐거운 게임라이프가 이어지길 희망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